안녕하세요 이상민입니다 여러분 올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즐겁게 보내시고요 아 그리고 이제 크리스마스 이후에 남은 날 2022년 뜻깊게 하루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스타일 엔터테인먼트 사랑해주시는 여러분 아 이상민이 여러분들께 크리스마스를 위해서 노래 한번 부르겠습니다 아, 울면 안돼 울면 안돼 산타 할아버지가 나에 선물을 안주신데요 지우신데...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븐입니다 네, 2022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어, 연말연시 가족들과 친구들과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2023년에 더욱더 멋진 모습으로 돌아올테니깐요 어, 많은 기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메리 크리스마스 and a happy new year 드디어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안녕하세요. 주승입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행복한 연휴 보내세요. 네 안녕하세요 개구우먼 김효진입니다. 여러분 어,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하고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시고요. 어, 이번 연말도 더 건강하게, 어, 또 건강하게 또한해 동안 또잘 마무리 하시면서 뜻깊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안녕하세요 박은주입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올해 힘들었던 일 모두 잊어버리시고 내년에는 더 행복하고 기쁜 일 많길 바라겠습니다. 행복한 성탄 연휴 보내시고요. 앞으로 더 좋은 일 많으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래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르샤입니다. 올한 해가 벌써 끝이 나가네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왔는데 어, 사랑하고 소중한 사람들하고 올 한해 연말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제발 더 좋은 일만 가득하길 제가 기도할게요.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메리 크리스마스. 사랑합니다. 뿅. 안녕하세요. 댄스포츠 선수 박지우입니다. 자, 2022년 한해를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고요.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아주 아주 기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안녕하세요. 가수 겸 방송인 한추임입니다. 크리스마스,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보내시고 뭐 얼마 남지 않은 한해 정말 행복하고 건강하게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 안녕하세요. 김수지입니다. 어, 다가오는 성탄절 즐겁고 행복하게 따뜻한 연말을 맞이하셨으면 좋겠고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도 어 행복하게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안녕하세요 배우 우연입니다 이번 크리스마스에도 가족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세요 내년은 올해보다 훨씬 나을 겁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사랑합니다 뜻깊은 메리 크리스마스 보내시고요 어, 얼마 남지 않은 올한해 마무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안녕하세요 배우 한지연입니다 설렘 가득한 크리스마스 되시고요 희망찬 세해 맞이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안녕하세요 배우 한소원입니다 어, 이번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 올 한해 행복하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김민영입니다. 여러분 모두 따뜻한 성탄절 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벌써 크리스마스가 성큼 다가왔는데요. 이번 크리스마스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크리스마스 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빈입니다. 여러분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사랑하는 사람.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따뜻한 연말 되시길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안녕하세요, 조수연입니다. 벌써 2022년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날이 많이 추워졌는데요, 따뜻한 연말 보내시고 빛나는 크리스마스 보내시길 바랄게요. 네, 안녕하세요, 임강성입니다. 여러분, 어... 날씨가 많이 춥죠 건강 조심하시고요 어, 오늘 한 해도 고생하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시고요 얼마 남지 않은 올한 해도 마무리 잘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배우 홍중기입니다 사랑과 즐거움이 넘치는 크리스마스 보내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웃음> 안녕하세요 서현명입니다 행복하고 따뜻하고 건강한 크리스마스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 안녕하세요 배우 이근주입니다 사랑이 넘치는 따뜻한 연말 보내시고요 현재 개봉 중인 그 겨울 나는 영화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연아입니다 반짝이는 크리스마스 불빛처럼 따뜻한 연말 보내세요 메리 크리스마스!